Hello, it's m a s a r you know y e u n have Kido okay, Right now, I'm going to explain about how to tie a belt <clears throat> okay, When you get a belt, you can see your name on the belt And other side, maybe your school's name or Federation or Ascension's name So, put your name side of the belt on the left hip, or if you have no names just any side here and wrap it around this way and oh, again <laughs> and make make your name size the short and other side long and put your name size under of the belt like this and the other side goes under both layers like this and your name size goes up this way and other side and over like this goes through this way and look at this here My dad is straight. I mean, I mean, not, not cross over two layers like this. Just straight like this. Okay? And I'm going to explain about how to type it again. 한국말로. 여하하 힘들어 죽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 유나키도 일본 관장입니다. 어, 지금 어, 띠메는 방법을 어, 설명하겠습니다. 띠를 받으면 한쪽에는 한쪽에는 이름이 있고 어 다른 한쪽에는 그 도장 이름 또그 소속돼 있는 협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는 어 유급자들 초급자들 경우에는 띠에 이름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자 이름이 있을 때는 이름을 이름 있는 쪽을 왼쪽 골반 부분 이렇게 딱 붙이고,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은 아무 쪽이나, 아무 쪽이나 왼쪽 골반 쪽에 이렇게 붙이고, 뒤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리고 감아주고, 다시, 띠 위로 해서 한번더 이렇게 감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름, 이름 있는 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띠를 조금 짧게, 왼쪽에 있는 띠는 길게 해서 길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띠 또는 이름 있는 띠가 띠 아래, 띠맨 밑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띠를 일자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맞춘 다음에 그리고 이름이 없는 쪽 또는 왼쪽에 있는 띠로 띠를 맨 밑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 겹의 밑으로 맨 아래로 넣어서 이렇게 강듯이 해서 조여주고, 그리고 이름 또는 밑에 있는 거, 이름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띠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위에 있는 거, 반대쪽에 있는 그, 어 저, 저, 띠 끝을 이렇게 넣어서, 강듯이 넣어서 당겨주면 거의 끝도 맞고,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띠의 매듭은 항상 몸 중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그, 끼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아요. 딱 이렇게 환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데나 보면은 그냥, 어 이렇게 해서, 뭐, 매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맵니다. 감사합니다.